오늘이 첫 수업이죠? 그립 잡는 거, 자세 잡는 거, 공을 치는 것까지 오늘 되게 많은 걸 알려줄 건데 다 까먹어도 돼요 잡는 거랑 자세 잡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테를 이렇게 바닥 부분이 땅에 닿게 기울여놔 왼손, 여기 세 손가락 손가락이 스윙할 때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이세 손가락의 마디 끝 마디 부분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그럼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도만 부분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은 이 힘으로 홀드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른손 손가락을 틈에다가 얹어주고 두 손가락으로 밑에서 잡아주고 오른손 엄지로 왼손 엄지로 오른손 엄지의 도톰한 부분으로 왼손 엄지를 살짝 눌러주면서 이 부분이 힘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립을 잡을 때는 여기가 제일 많이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힘을 주고 잡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주고 여기에 가장 적게 주고 자 그랬으면 몸은 완전히 일자로 피시고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 양팔은 몸 앞에 가볍게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숙여 보세요 그랬으면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러면은 체중이 전체적으로 발가락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잡는 방법 그리고 자세 잡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똑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괴종식이 알죠. 옛날에 어렸을 때. 괴종식이 시계추 똑딱똑딱 움직인다그래서 이걸 똑딱이라고 불러요. 몸에 이 삼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뒤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지나가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손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두팔 뒤쪽으로 밀어주고, 반대쪽 밀어주고, 쭉. 아주 소심하고 좋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두팔 뒤로 밀어내고, 앞으로 밀고, 쭉. 그렇지. 이렇게요. 자, 그럼 똑딱이를 했으면 다음 자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세는 뒤로 가는 거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쭉 밀어보세요. 자, 이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체가 조금 더 움직이죠. 뒤로 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빠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자 이때 시선은 어디 그렇죠 정답 쭉 밀면서 오른쪽 어깨 빠져주세요 그렇지 자 그랬으면은 자 반대쪽으로 똑같이 밀어보세요 그때 왼쪽 어깨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자 어깨 빠지면서 일자로 밀어내고 반대쪽 보내고 자그 다음은 손목이에요 자 잡으시고 자 저쪽까지 가는 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일자로 밀면서 오른쪽 어깨 빠지고 스탑 자 그랬으면 여기서 손목이 돌고 계세요 대각선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빠지면서 일자로 밀어내고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꺾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때 시선은 어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손목이 꺾였으니까 꺾인 손목을 풀면서 반대쪽으로 밀어. 그때 왼쪽 어깨 빠져. 그러면 저쪽으로 꺾였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되는데 포인트는 밀면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손하고 명치의 간격이 멀어야 돼. 얘들이 절대 힘 빼세요 친해지면 안돼 멀어야 돼요 이렇게 팔 뻗어내면서 오른쪽 어깨 빠지고 꺾어서 반대쪽으로 팔 밀어내면서 어깨 빠지고 꺾고 그렇지 지금처럼 쭉 이러니까 맞는 느낌이 다르죠 쑥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